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노래하자 북컬사롱 백호입니다 여러분 제가 차를 샀습니다 차종은 기아의 K5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풀옵션이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어머니 차를 주로 끌고 다녔었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제 명의로 된첫 차가 생깁니다 자 이제 받으러 가볼게요 히히. 이 화려한 손잡이가 보이시나요? 저희 어머니 취향입니다 오늘로, 오늘로 이것도 마지막이네요 자 이제 이틀째에요 어저께 차를 받았고요 아직 비닐도 뜯지 않은 상태에요 이제 비닐도 뜯고 좀 고사라는 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저 원래 그런 걸 드릴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변 지인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정색을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근데 평소에는 약간 좀 논리정연하고 좀 도시적인 이미지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정색을 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되게 귀엽기도 하고 그래도 첫 차를 샀으니까 재미 삼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자세히 물어봤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줘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? 난빵 올렸어도 됐어 본넷 위에다가 그러면 빵을 올리고 어 빵을 올리고 나빵한 개밖에 안 넣었어 나 그때는 팥빵이었어 팥빵은 <웃음> 오어이고그 <오케이, 웃음> 그치야? 어 그치 <웃음> 나름 생각을 했었다고 귀신 어, 싫어하는 <웃음> 오케이 아 귀신이 싫어하니까 아 그렇지 오케이 알았어 <웃음> <웃음> 네뭐 그렇답니다 <웃음> 지금 팟빵하고 막걸리를 좀 사러 가보려고요 그럼 <웃음>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<웃음> 어, 막걸리를 뭘로 사야되지? 왠지 사고 안 나고 장수하려면 장수 막걸리를 사야 할것 같습니다. 어, 팥빵이 없네. 큰일 났다. 와, 저 지금 맨날 작업실에서만 촬영하다가 지금 밖에 카메라 가지고 나가서 찍는 거 처음인데 아, 씨 되게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네. 아, 이거 나 적응할 수 있을까? 어찌 됐던 간에 팥빵이 없어서 그냥 옥수수... 꿀빵으로 대체를 했는데 뭐 문제 없겠죠 뭐자 <웃음> 비닐도 아직 뜯지 않은 새 차입니다 일단은 비닐을 좀 뜯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비닐 좀 뜯을게요 아 너무 많은데? 아 동물 싸우는 거 봐. 원래는 아는 형이 팥빵을 하라 그랬는데 팥빵이 없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꿀이 끈적끈적하잖아요. 사고 나지 말고 끈적끈적하게 바닥에 잘 붙어있으라는 의미로 꿀 호떡을 하겠습니다. <웃음> 세 번을 끊어서. 저는 뭐 사실 뭐.. 아! 이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종교가 없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하니까 뭔가 좀 마음이 경건해지는 게 있긴 하네 휠에는 뿌리지 말라 그랬어. 아이고. 에이씨. 아휴 뭔. 이걸로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새차도 생겼으니까 맨날 작업실에서 이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좀 이제 풍경 좋은 데 가서 영상도 좀 찍고 그러고 싶어요. 좀 있으면 100일 챌린지도 끝나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멋지다 동안에 새차가 생기니까 기분이 좋네요. 어, 이제 좀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상 건강하게 노래하자 보컬살롱 백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